어, 가다 지켜놔 무기가 있는 장소들은 안 오는구나 청강검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치만 감염 이런 건.. 어, 참사검 아, 참사검을 늑대님이 갖고 있었구나 어, 방천하급 센거 봐 방천하고 맞춰 이게 라르님 왜 이렇게 무기가 많이 들고 있습니까 싸우지도 못 하시는 거 오자 이거는 그 연파한테 들죠 연파님한테 통솔을 하셔야 되니까 연파님은 근데 어디 갔냐 이거 다 보이지가 않나보네 귀찮으니까 그냥 갑니다 이정도조이잘써엠판님이 싸우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사이사돌파이어요자이사면은이기은이쪽람도이라나유장사도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쪽땅도이떻게은이 사람은 이사 공도 마치고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보내려나 영수들을 기대된다 진짜 이렇게 할걸 나는 그냥 중계만 할걸 어, 양양당 돌봐합니다 왔어요 가도 하지만 병력이 별로 없죠 이거 언제 이거 언제 왔어? 항릉 돌파 투석이 없어서 저기를 돌파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돌파하기엔 너무 병력들만 있지 오. 자 이제 이거는 천 원니까 그러니까 자동 화총으로 갑니다. 이제 자동 화총으로 가는 거 이제 그냥 자동화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자 아, 이대로 돌파시킬 문제. 동화. 어,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 대통합입니다. 자 강력 땅은 문항이 문항이 점령하겠네요 이게. 뭐야, 함준영 님이 만천이라. 와우, 내구 빨리다는 거 봐. 무슨 명사기를 내구왜 이렇게 빨리 알아? 각쇼 요리, 報告です. 송 홍보 한번 하고 알았다. 곧 엔딩 날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지? 곧 엔딩 날것 같... 자곧14 엔딩 각입니다 엔딩 보러 오실 분 계세요 전파가 음. 너무 좋아 아, 언제 돌파했어요 여긴 또 <웃음> 어디서 어디 콱 쥐고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거디가 어딜 싸우는지 모르겠다. 연판이 엄청나. 그냥 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싸움 게끔 만들어 줬셨어요좀 별로야. 연선만 4 개야. 와 수송 수송 라인도 엄청 좋고 지금. 네, 여기는 언제 배신했어? 와. 여기서 지금 라인까지 훌륭하고 지금 이쪽에도 수송 수성, 수송도 엄청나죠? 엄청나 박지에서 잘 쓰고 있어 지금 늑대님이랑은 어디로 팔려갔죠 지금? 이쪽에 계시나? 어디에 있을까? 검령이랑 이쪽으로 가는 것같아요 늑대님은 지금 어딘가에 어딘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출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유장 땅은 물각인데 병력도 다 내려오고 있고 나머지 유장 땅이 조금 점령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울, 어려울 것 같은데 연파 형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자동화 시스템을 이렇게 진작에 놓을. 걸 하나요.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영양땅 바로 돌파하네 이제. 문탄을 점령하겠네요 이 분야가 잘끝어먹겠다확실 불을 지르면은 얘기가 금방 는들야 돌파 아 그래요 전 그것만 좀 궁금해요. 보고국です. 감사해 다스. 이런 줄을 점령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네. 이쪽 이 무릉땅을 이제 벌써 무릉땅 벌써 진격하고 있어요 뭐 그냥 뭐 태가 없어 쌀 없어 그냥 가연파형님 쿨해 쿨해 아왜 우리 부대가 아니구나 나 우리 부대가 크겠다 여 튀는 거 빼는 거구나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 남편 땅 커진 것도 이렇게 이런거 말고 다른 거다좀 신경 쓰지. 이서 뭐라고 이거를모이을만들이놨어이 정도면 이정도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어디서 이하고 뭐 있나? 정도이 지금 명이 치장하고 있어가이고 괜찮아요 지금 이정 전... 이제 이걸 어떻게 끝내는지 보겠습니다 명품치장상태라고 지금 자,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진출하나 보다 아여기까지 남아있구나 영한 땅도 여기를 안정화 시키고 연파형님이 건너시겠죠 공격할 거 알고 바로 수송까지 보냈는데 꼬리 잡냐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게 있더라구요 이 방에는 제 옆에 거점들이 다내 걸로 활성화되더라구요 이런 이상한 게 있더라구요 이렇게 내려가면 유장을 오 올라온다 무섭게 올라온다 방인병력 2만, 3만, 4만, 5만 5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이쪽에 지금 좀... 육대님이랑 두분 계신데? 이쪽에서 막을 수 있나 모르겠다 괜찮아요 연파형님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사실.. 아공선찬이하야했네요공선찬 음.. 손찬형이하야했네요선찬형연파의 그.. 못 버티고 하야하셨나보다 아, 연파형님 너무 듬직해.. 듬직해 거의 뭐.. 아 연파 형님한테 템좀 드려야 되는데 계속 전장에 최전선에 계셔가지고 <웃음> 템도 못 드리네 똥솔템 이런거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계속 최전선에 계셔 역시 리더의 격. 좋은 리더는 최전선이다 최전선은 나의 집 가시나요? 이두병두 이두 분이서 가신다고? 할수 있을까? 이거 그 커트를 할수 있을까? 오늘 좀 부족해 보이는데 남파 형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이걸 치면서 바로 수선까지 하고 계시겠죠? 자, 일반 병사로는 좀 무리해요 행복하게 뭐야 이거 왜 라돈이 거 계속하십니까? 이거 도대체 왜 하는 이런 쓰잘뜨기 없는 무슨이 용을 굳이 이렇게 해야돼? 이거 할 시간에요? 병사 좀 병사 좀 세분화로 나누고 클래스도 지역별로 나누고 이렇게 좀 하지 뭐야? <웃음> 그냥 뭐한 번에 그냥 그 시간에 뭐, 뭐 지역별로 병종을 호표기 이런거 다 어디갔어? 그런걸 만들어 놓든지 이상한 거 이상한 영상 어디서 갖다 주셔 가지고 이런 데다 해놨어. 잘만들지잘 만들지도 못해. 조잡해. 딱그 말씀이 딱 맞아. 심지오 조잡해. 뚫어버리나 본데. 추석 장난 없다. 정난이 그냥 잘라버리네. 그러니까 용씨 용이 뭐라고? 아이두 병영으로 뚫어지는구나. 정난이 정난으로 그냥 뚫어지네. 아 노익장 두 분이서 병사들은 필요 없다. 너희들은 걸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두 분이서 그냥 그냥 뚫어버리네. 아마 백기가 제나라 장수인가요? 제나라인가? 조나라가 어딘지 아직 모르겠다. 백개가 그렇죠. 연파가 조나라였고, 두 분이서 그냥 탈압박으로 그냥 끝내버리네요. 그냥 쉽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 마냥 병력도 많이 필요 안 아니었을 정리하네 자 아, 이제 유장과 다이탄 할때 유장은 동력 많아요. 유장 아래 1 0만이나 됩니다. 아, 여기 올라간 명령 또 어떻게 됐죠? 아까 올라갔는데도 10만이야. 여기 어떻게 됐어? 흰가 장비가 다 막았나?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갔나? 올라갔으니까 10만이겠죠. 여기 아래는 뭐 아, 그러게 제갈량을 못보네 아, 유전도 재밌겠다. 여기 이제 돌파하려고 하네요. 지금쯤 재갈량이 206년이면 재갈량이 등록할 때가 됐는데 컴퓨터도 탐색을 돌리더라고요. 아마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양양 땅으로 탐색을 보낼 수 있나? 해볼까요? 아 보낼 수 있다. 양양 땅 한번 뒤져보자. 네? 그니까요 지금좀 제갈량이 나올 때가 됐지 근데 양양땅에 군사추천 떴으니까 혹시 모르지만 뭐. 자 이제 돌파합니다 킹갓 장료를 앞세워서 어, 아들들이 이렇게 뭐, 뭐, 나를 위해 뭐, 그만해라 이거 진짜 반종 진짜 아, <웃음> 이, 시간만 낭비하고, 진짜. 어, 클릭하니까 없어진다. 세트 <웃음> 없는 거나 만들어 놓고, 진짜. <웃음> 탐색, 그래도 양양 땅이, 그래도, 신야, 시냐, 신야에 있으려나? 아니, 융충이, 융충, 융, 제갈량은 융충이잖아요, 그죠? 융충 땅이 양양이었던 거 같던데, 아까? 아, 융중. 용중이야 용중. 그러면 그러면 양양이 맞겠다. 영중이니까. 영평님 언제 또 저기서 저렇게 또 언제 저긴또 언제 가셨어 영평님 열어서 그 다음은. 어허, 양양이 형 언제 나오십니까? 진짜 주유잖아. 진짜 주유가 언제 왔지? 홍채과 같이 있었나? 아, 여기 돌파했습니다. 쉽게 올라왔어요. 황충 어디 갔죠? 이건 왕랑... 왕랑은 그냥? 어, 저, 뭐야? 쳐들어온 거네? 아, 왕랑이 쳐들어왔나 보네요. 그러나, 이거 뭐야? 이거 황충인가요? 황충 배신했어? 아, 황계구나 죄송합니다. 귀찮아 생겨가지고. 황계 황충인 줄 알았는데, 황계황계면 황게. 황기라면 인정한다. 없나보다 한계 뭐 한계가 얼마나 많다 어, 칭찬하자마자 바로 어, 연파형님 어디계시죠? 자 이쪽은 지금 나름 왕랑군이 지금 초두서 하고 있지만 이쪽이 지금 법정을 이끈 곽, 법, 책사부대 인상이요 손빈 장행 곽곽정 이렇게 서고있고 이쪽은 쩌리 친구들이 지금 수동문 그, 연파형님이 잘하시는게 쩌리 친구들을 수동으로 보낸게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또 군주인 제가 또 좋은 애들을 딱 높은 관직에 놨기 때문에 또 어, 이렇게 된거였죠 자 이쪽 유표는 지금 아래쪽에 있고 자 싸우는 전장은 지금 여기 지금 장비 아이 석벽을 또.. 킹가 연방형님을 또 석벽 쳤어 와 아... 와.. 저기가 또 언제 언제 또 저기서 킹가 수비 한쪽에서 킹가 수비하려고 이번에신야로 보내볼까요? 네,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다안들어와가지고 아우 한칸으로 막으려고 석벽은 또 언제 저기다가 저렇게 쳤대 이거? 아, 컴퓨터도 전술이 장난 아니다 아 그렇지만 그냥 돌파해버리는 장비였네 유비는 어디갔죠? 유비는 어디갔고 관우 장비가 따로 따로 전투하나 아니 근데 지금 그.. 늑대님로 써야.. 늑대님을 안쓰네? 지금 늑대님이랑 더.. 요오님이랑 관직이 더 높아서 그런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안쓰네 요여 사이에 장임이 돌파해보였죠 이걸 어떻게 막을것인가 아니면 한 부대만 제가 쓸까? 어때요? 낙양에 불러서 이분을 낙양으로 부르자 전투는 너무 귀찮으니까 두 분만 낙양에 불어서 전화 오시죠 이쪽으로 두 분의 템을 몰아주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풀병력 채워서 어차피 멀어도 사기 채우고 막 이러면 될것 같은데 애각창이 뭐예요? 애각창이 뭐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아직은 저 유장 땅으로 가는 게 재밌겠다. 이쪽은 이제 이쪽은 연파형이 런폐... 또 아, 더... 아... 모기가 또 모기가 또 이렇게 반란이 이렇게요. 아 청강검 지금 누구 줬더라? 아까 누구 존재인데? 아 마천과 감료 인가이 있어요 청강권 반란은 또 알아서 진압하시겠죠? 아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반란을 많이 이렇게 호족들 때문인가? 진짜 반란의 도시야 빨리 오세요 누구 때문에 외모님 빨리 오세요 판파님 열받는다 지금 우리 바로, 바로 온다 바로 지금 탈삭제, 탈삭제 시키려고 좀분 붕괴하셨어 지금 바로 바로 쪼이로 오시는 거 오시는 클래스 반납은 용납하지 않는다 반납을 예측하고 벌써 이정도 속도면은 반납을 예측하고 벌써 출발했다는 클래스야 너무 빠른데? 이렇게나 빨리 온다고? 미니아마르 거해다쓰 알겠습니다 신야에 한번 보내봅시다 이번엔 신야자 <웃음> 어땠나? 아, 유호님은 아, 요호님은안돼 유호님이랑은 두 분은 사랑을 아, 아, 제갈량 한번 보고 싶다 제갈량은 언제 볼수 있을런가? 유오님이랑.. 어디갔어? 두, 두 분은 빠지시고 이것도 남겨놓읍시다 두 개를 남겨놓은 이유는 출진을 하기 위해서예요 수병역으로 갑니다 투영 이런거 하면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죠? 동지로 갈까? 둘다 기병이니까 봉지 슈퍼 공격 공격으로 갑시다. 그래도 빠를 것 같아 속도가. 어디로 갈까? 전쟁터. 전쟁터가 많이 없다. 그래도 유장 땅으로 내려갑시다. 어? 이 정도 돌아서 이용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비진지스루스유영이가좀 빠르겠지? 연판 형님이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웠나봐요 잘 쓰신거 보니까 이 사이에 연파 형님 또 언제 무릉해오셨죠? 빠르다 빠르다 빨라 빨라 역시 기비형 성공했어 뭐 예측하고 가나 봐요. 너무 빠른데 전력 속도가. 그냥 후쿠가 벌써 뭐, 언제 저 아래까지 언제 저 아래까지 갔대? 벌써 여기까지 뭐 아까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이 벌써 병력이 언제 이렇게 이만큼이 나왔어 오기 혼자인데 오기 책사 혼자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병력이. 그냥 발란은 뭐 그냥 발란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 이거 제 생각엔 나르님을 죽이고 연파님이 좀 황제가 되어야 될 각인데? 용 정도 죽임당할이 부하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이런 말이 미연이네? 오하이야마오. 아, 이거 특집하는 이거밖에 없으십니까? 블릭. 어, 근데 이거는 좋다. 한 방에 이렇게 파박 정렬되는 건 좋다. 보고 報告いたし ます. 미 페이요. 예, 페요무 연파. 와 진짜 이어나름 이미 학교 다니 진짜 이 좋긴 뭔가 좋긴 한데 우리는 이 판매원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위헌 따위. 그게 보기 좋다. 위헌 따위라고이 이제 표현하는 거야. 처음에는 능조 하나만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젠 위연따위라고 표현하네요 <웃음> 이런 컴퓨터는 이렇게 군량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해결하지? 오마니면 군량이 뭐 망해하면 망해갈 망해 텐데 그러니까요 서왕으로 인해 이제 사람이 욕심이 한도 <웃음> 것도 없다고 다시 양양으로 보낼게요. 매제 관량 보고 싶은데. 익도시요. 어디쯤 가고 계시죠? 두 분은 지금 어디 갔어요? 아 여기 보시면 누나 열심히 가고 계시네요. 생각게 빨리 빨리빨리 못 오는 구나니 여기 기병, 여기 창병했으면은무래 걸을 뻔했어 근데 막양에도이까지왔으면은 지금 빨리 왔지? 많이 왔다. 출발, 출발, 상기가 조금 떨어졌는데 일기다 군악대 한번 짚고 연파님의 또어 연파 형님, 연파 형님 바로 회전선에서 바로 싸우실 예정 태사장님과 같이 최전선가무은또 언제 정리했어요? 뭐냐. 도독님 도독님이야 군단장을 뭐라 부르지리나라에서나 도둑이지 도둑이 도둑이 도둑이 도둑이 도조이도이 있나? 이 소요리 생상. 보고급장기면 상상인가? 아, 복니까 인간이 있 <목소리> 여자고 아, 예, 저기 떴는데. n <목소리> 관영님이 이쪽에 유장을 이제 점령 해약하기 시작했고 이쪽은 이제 여기는 뭐 관우 형님이 오셔도 그냥 탈삭제 시키는 중에 조금 뭐 그냥 장합과 주유 관우 정도면 깔끔하다이 방덕 관우 장합 주유 이4인이면은 왕랑 왕랑은 그냥 왕랑은 끝낼 수 있겠죠. 우리 그 주인공들 어디 갔습니까? 왜안 오시죠? 어디까지 오셨죠? 이내용 여기만 남으면 이제 힘내십시오 아, 이마 왔으니까 그만 만나시면 됩니다. 고보고いたします 여기 아래다 그거 하나 지워야겠다 내려가가지고 아 사마이 아이 사마이 이거 이거 사마이 아니랄까봐 사마이 아니랄까봐 배신이 궁아 사마이 저 이걸 또 언제 돌파 하시는거야? 언제 언제 여기까지 돌셨어아 이거 게임의 즐거움을 위해 하신건가? 하면 죽이면 안됩니까? 미래의 배신자들은 죽여야 돼 나중에 사마이 거면 추방합니다 유장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아니뇨 사마이 릴제어, 네. 호연, 마쭈 마손차불량이 없네요 저쪽에 연파형님이 군량실수를 하시다니 손책, 손가손책 이쪽에도 뭐 그냥 모든 전쟁에 다 에이스들만 다 꾸려놨네 이거 상대가 되겠어. 음영도 응. 있고 위연이 육포입니다밝아졌 이거 라인이 너무 세. 이상해. 임 해방. 이게다맹에게 하듯이 보냅니다. 이 모든 장수를 다해방해에요각소리국 계시죠? 많이 건너왔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끝이야. 여이야여이야 정보 가, 거, 호, 복, 구, 이스까여기지길 가서 한번 하고, 가 야겠 는데요？여 기가, 맡 아서 데 시고 그거 지어서 사기 한번 회복 하고 가야겠다. 야, 근 여기 아직 7만, 8만의 병사가 있어요. 굉장히 믿는 구석이어요면 주간에 이렇게 쉽게... 여기서 동성을 못하고 가네 아, 감기가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갔다기 뺐다 감다감다 감기... 감기... 고고국이 다시마스 연파형님 사마의 철퇴를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이는? 전중자 하우돈이 직접 내려와요 아, 분명 많다 오만이나벨 하우돈과 장려가 위나라 이거 뭔가 그런, 그런 느낌이다 미래 미래를 안 보여요 <목소리> 이들이 조씨 가문을 멸망시킬 걸안 거예요 하우돈과 장료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미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나라 장수들입니다 조조의 친해였던 장수들이 직접 오니다 사마이 사마이를 죽이려합니사마이어장어 뭐야 하우돈과 장료도 되게, 되게 오래된 장수들이잖아요 이들은 사마이의 말을 안 들었지 않았을까? 사마이가 승상일 때 작년은 합비의 서, 서울을 지키고 있었고 하우돈은 그래도 거의 보급관이라서 같이 있었지만 사마이와 그렇게 권력투쟁을 했었을까요? 그쵸? 이... 국립 중앙을 지키고 있던 하우돈과 거의 하우돈이 그 조조 다음으로 사실 뭐 이선, 이선이잖아요? 그죠 하우돈이 가장 위대한 그거였지 않았을까? 이들이... 일고선 이제... 그렇게 된거 같죠? 하마이가 이들 하우돈, 특히 하우돈이 떠난 사우 이제 알고서는... 이제부터 이제... 관계를 들었겠지? 우리 조비도 사실 하우돈을 얼마나 따랐겠어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제 삼촌처럼 자랐을 거 아니야, 조비, 조창, 뭐얘들이 삼촌이 맨날 막 명절때 이렇게 춘절말도 가가지고 용돈도 주고 전쟁도 가르쳐주고 이랬을거 아니야 그니까 조비는 하우돈을 엄청 따랐겠지 하우돈도 조비를 엄청 잘해줬을거 거의 뭐 아버지 뻘이었을텐데 그지않아요? 조조가 죽어도 하우돈을 따랐겠지 엄청 하우돈이또 엄청 잘했겠지 거의 아빠뻘인데 하우돈을 믿으면서 이제 사마이를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하우든이 죽고서는 <웃음> 사마이가 이제 하는거지 뭐 비관을 <웃음> 잡지 못할거야 근데 이 그냥 둘이서 그냥 밀어버리네 이거 무슨 병사지? 이거 그냥 어... 이거 그냥 밀어버려? 가만히도 나발이고? 일반 병사로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건가? 두 분이서 그냥, 노땅두분이 병력도 얼마 달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가능하네. 난 추석이나 이런 거 없으면 못 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네. 아마 아, 이 그냥. 어, 아, 이건 뭐, 사기도 안달라 피도 안달라 그냥 밀어버리네. 이게 가능하구나. 바로 적장을 생포했다 사마이 너는 이마 처단이냐 사마이를 처단합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여기서 사실 그거들이진 않은데 사마이가 벌써 세번째예요 세번째는 용납할 수 없다 거둘렀다 미래 의 진나라를 여기서 차단합니다 주가를 도파했죠? 진나를 여기서 처단. 그래 그래 뭐다 논다고. 그각서より報告で 나락. 오래 모시아게맙.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오셨죠? 해줘야 돼줘야돼약대 음. 건설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사기 다 떨어졌어 <웃음> 반것이야? 아. 역부족이 가는 거야? 자리 만들어 주기 최고. 각입니다 자. 안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후반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확실히 삼국지는 장수빨인 거 같아요. 그죠? 오이고 연파형님 언제 또 이렇게 대군을 몰고 오셨습니까? 아이구 연파형님 제가 못 알아봤네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몰고 오시나 <웃음> 언제 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언제 또 돌격하셨죠? 아까 혼자 하셨는데 분명히 딱 가우? 가우를 앞서워서 진무 학소 조홍 전예 연파 어한 정보 서서, 회사자, 백기. 이렇게 들고 오셨죠? 언제 또 이렇게 물고 오셨는지는 보지 못했네. 언제 또 이렇게 돌, 하신 건지. 어디서든 수송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빨라.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여기도 신속하게 수송하고 있는 거 봐. 봐 벌써 출발한 거 봐. 그냥 바로바로 바로 출발이야 어 AI 대단해 이긴또 병력이 내가 제가 할.. 제가 할때는 식량난이었.. 식량 난이었는데자 아, 면족관 돌파했죠 촉촉합니다 성도.. 성도가 여기 있구나 성도를 점령하러 이 병력 라인을 세우면서 저기엔 공평형이 여기 병력을 보여줬고 그럼 제가 할건 이 병력 컷 병다허어 음, 오늘 얼마나 빠르게 이 병력을 커트리는 시간별 기용이네요 연폐 형님 이렇게 또 언제 알아차리시고 또 언제 이렇게 진출, 진출하신건지 아씨 서로 서로 그냥 그, 스킬 한방 쓰면 다 5천씩 죽죠 한방 컷 아한방건 못했어요. 그냥 뭐. 그냥 사기. 사기 연속. 오, 시다 아시죠? 연해도 되겠어. 아시지요? 아 언제 저렇게 언제 병력은 언제 이렇게 끌고왔지못가것거 같은데. 카야오약다 아, 정신 을 차릴 수가 없다. 연파의 속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수가 없다. 대장군님의 속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감원병사 나온다. 나왔다 나최고의 병력이네. 중세오치오력입니다 훈란 바로 걸렸죠. 아 성도 또 언제 또 이게 언제 공격하고 계시고 양방 공격입니다 대단하신 대단하신 분. 와또혼란은체 청력까지 걸어서 공력 끊어먹으려고. 아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패 형님 또 나와서 바로 공격하러 가죠 자 성도 돌파 아, 유장을 주는 애. 유모. 유모야. 아, 너희들은. 유아야 유모야. 유모야. 유모야. 유모야. 유모야. 유모야. 유모야. 유모야. 유 직접 보셨어요라고연합요을 할게 없는데 지금 s e <noise> n 지금 s e <noise> <noise> <noise> n o i 이 땅으로 이동하시죠 괜히 이땅 내려왔다가 영표 형님한테 누나되고 영파 형님이 알아서 잘 하시는데 이 땅에 지금 독극이 많아가지고 영표 형님이 알아서 잘 하실겁니다 고지라, 고지라, 고지라, 고랑, 고라, 고라, 고라, 고라, 고라, 고라, 이라 고라, 고라, 고라, 요라 고라, 고라, 고라, 고라, 고라, 고라, 고라, 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없네. 이럴 때는 지형을 점령하는 그게 떠야지. 필요할 때는 안 뜨고. <웃음> 손은 턴을 넘기기 위해 있다. 스페이스로 왜턴 넘기기 안 되죠? 스만네슬네 스레스 스페이스를 넘겨야 되는데. 가끔가다 돈이나 좀 주고. 가다가, 이벤트나 좀 해주고 부자가 이런 느낌인가? 건물주가 이런 느낌이지? 겠 클릭이나 좀 하면서 나 황제로 와, 등극 안하나요? 스페이스로 이게 좀할수 있게 좀 해주지 아 됐다, 스페이스로 되네? 아이 어, 마우스 누르... 루... 누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스페이스가 되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데리고 가시오 일단 어떻게 점령하는지 보죠 안내면 어... 까지이 음... 음... 음... 독이 되게 심했었는데 잘못 음... 어떻게 점령하실런지 음... 갑니다 여파형님 음... 어, 어디로 가십니까? 음... 이쪽으로 가시나요? 사섭을 먼저 치겠다는 생각인가? 위장을 안치고? 아니면 이렇게 크게 돌아가실 생각인가? 전략적으로? 그 가실 생각이지? 각서열이, 보호국이 됐어 알쪽 부터 가실 생각이려고 네요어 여기, 여 있다. 도스다 전파에 길 수는 없지. 막카세테 모라오. 이쪽 살아 있나요? 이쪽 어디 살아 있어요? 아, 네, 땅 하나 있구나. 각서 요리 報告 제 살아 있구나. 아, 황충이다. 얼마나 아, 놓고 싸우고 싶은데. 각서 요리 보고급입 나올 수 있는 병력이 없나 본데 사서군 죽으는게 재미. 가나? 고뇌했다. どうし 파타는 장수는 아니고 뭔가 이벤트 식으로 가끔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은 뭐 얘들들 치료가 되더라고요, 파타는. 각서 요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를 저렇게 들면 가끔 만날때마다 부상당한 병사가 치료가 돼요. 그렇더라고요고보고쿡이 다시마스 해 수가 없죠 유표의 응. 최후의 감사합군 이과위원이네요좀 쌩각 써서 봤더니 그냥 이거, 저것도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그냥.. 응. 대가 썼다고 하면 되지. 굳이 모션 플럽 넣어서 이렇게 이동을 할 필요가 있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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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네, 이쪽으로 왔구나 영역 컷 못하나요? 연파님 영역이 지금 보람이 이거를 다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잘했죠? 티나? 끝까지 했는 상태 아맡아세 음. 이거는 챔한테녹을것 같은데. 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ちっちゃがお待ちですんだ全力だ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도스 알았다. 로대 왔어. 장기 병력도 한다라 다가는게아니 <목소리도> 딱 맞구나 군악대 지어서 이쪽으로 오신 거구나 연판이 또 생각 깊으셔서요 왕랑 멸망? 자영농 네, 땅을 점령하러 가자 넘기려는데 뭐라도 해야지 하는 게 없이 돌아갈 수는 없지 모든 공을 연파에게 내줄 순 없습니다 친위대인데 그렇게 친위대들이 한봉에서 싸워야죠 이렇게 숨어있으면 안 돼요 공을 벗기지 말고 심이 대가 연파빽 대장군한테 뺏길 수는 없지. 아, 공격하라. 이거 이래도 공격하라. 코치라오 보관ください. 공을 빽길 수는 없다. 훈은 진행을 위해 존재한다. 매우처라ご報告いた우 매우쳐. 스페이스를 위해 존재한다. 돌파했다. 성문. 입병을 들어가라. 생명 완료다 죽입니다 이제. 비극한 반란이다 아, 저기 들어가면 연파, 연파, 아, 연파권 아니야. 아, 이러면 또 연판, 연판낼 건데. 이제부터 폭군이 되리라. 이거은 우리 군주를 지금 뺏겼는데. 부모님이랑 지금. 안 돼. 을 잠시 제 땅으로 바꿀게요. 공룡만 추천시키게코코로 연파 형님 수집 수집가가 있는 것 같아. 뭘로 가야 빨리 갈까요? 또공시로 어. 가야 빨리 가겠지? 잘 끝내야지. 거 ください. 밖에안았는데아또 제가 컨트롤 하니까 또 바로 숙량 부족하죠? 난 아직도. 고 보고 어요 자. 자 바로 맡겨야 돼. <웃음> 식량 난으로 바로 맡겨야 돼. 내가 컨트롤하면 안 되는 거야. 한이 끌어주세요. 거의 뭐 유선과 제갈량이죠? 아, 돌아옵니다. 역시 무리한 판을 하잖아요, 연판이. 내가 있으면 에쿠준 경사들만 죽을 거 있죠? 무능한 군주자 여기는 건영 땅을 슬슬 점령하러 내려가고 있네요 こちらをご覧くだ <목소리> 시 주가 언제 여기 까지 많이 왔 죠？그래도, 각 서의 보고 드 니스.